정성조 의원님, 사실 그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그 20일에 정승현 선배님, 20일에 이찬 선배님이 충동문 회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제가 좀 맡아서 다행히 조금 어,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어, 작년에 축제 날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그나마 우리 동네가 조금 나 어, 재정 이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 그래서 제가 어, 이 취임한 동안에 제일 조금 우리가 추진했던 게만만장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29대 회장단에서도 그만만장품을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만장학품의 명성에 맞게 그한 명이 막 1년에 만오씩 내서 만 명을 만들어서 1억을 우리 모교에 전달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9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양경필 회장과 더불어서 제주 입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24회 양인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책임하지는 우리 24회 동기들이 많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24회 전부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 <웃음>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일군은 지난 12월 23일 제 26회 졸업생이 배출했습니다. 409명. 그래 정확히는 지금 동문이 24,519명입니다. 동문에는 네, 동문이 관심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우리 총동문의 역사에 대를 바른 마음으로 동문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취임사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여시기 바랍니다. <웃음> 올해도 네,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가나르되기를 충만하면서 시인사를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희망 Itu> <웃음> 늘 푸른 태양과 한라의 정기어 오향한 마음 달고 닦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떠자 그이은 꽃이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8대 회장 김성종비동문은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8대 회장으로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총동문회 발전에 희생과 공사로 헌신하을바 모든 일고 동문이 사랑과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4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양경필로의 동문일종 제주일구를 졸업해서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일구의 어떤 명예에 어긋남 없도록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기 김월용 교양선님이 계십니다만은 졸업식에도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방송국 졸업식 또 가서 또 얘기할 생각입니다. 어떻든 또 꿈틀거리는 우리 모교 제주육을 만들겠다는각을 우리 동무들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가게 하라는 이 한박에 없지나게 받았습니다. 동무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기회가 될 때마다 부문님들께 동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자타하이 오늘 최고의 학교고 제주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여기까지는이 자리에 계신 부문님들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부문님들의 전통이 확대지 않도록 후배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1급 학습하러 갑니다. 이후 이 우리 모두의 가족에 건강과 행, 행복이